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이야기로 경험자 이상의 전문가는 없다 또는 이런 집에서 살아봤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어느 건축주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아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그날 상담하신 분은 오래전에 자신이 살 집을 지은 경험이 있다면서 그 가운데 집을 짓게 된데 지나치게 로망에 빠진 자신과 가족들 또 현실을 잘 모르고 지나치게 이론적인 설계를 한 설계자 그리고 주택에 대한 건축 경험이 없는 시공자와 건축을 하면서 또 그런 집에 살면서 겪었던 여러 문제들과 시행착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느낌과 제 생각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도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건축은 이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이론과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잘 알지 못한 채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으로 이러한 지식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경험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라 할텐데 아마도 다른 어느 분야보다 건축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특히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즉, 아무리 이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터득한 지식이나 노하우는 때로는 이론보다 훨씬 더 빛을 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론도 모르는 채 경험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이론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건축, 특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가주택이나 집 등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과 경험에서 터득한 지식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른데 집을 짓는 건축주들은 대체로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데 가족들 모두 로망에 젖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또한 설계를 하는 설계자도 그러한 건축주 요구에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작품성에 치우쳐 생활이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설계를 하게 되었으며 주택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시공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자신들이 구상하는 완전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 생활보다는 각자의 취미생활이나 다양한 삶을 영유할 수 있었던 거주기간 동안의 경험은 소중한 것으로 이번에는 지난번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경험자 이상의 전문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자기 집이나 건물을 지어 본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집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상담자와 같이 건축을 하는 동안 겪은 시행착오나 아무리 잘 설계하고 건축된 집이라도 살다 보면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지난번 건축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또그 집을 팔아 남긴 이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자기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나 아쉬움이 없는 집을 지을 거야 라는 심정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위해서 설명한 상담자인데 사실 이러한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시행착오도 그렇지만 살면서 느낀 아쉬움이나 장단점 등은 그 어느 전문가의 의견이나 노하우보다 중요하고 특히 이론과는 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리 설계나 건축을 건축사나 시공자 등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거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건물의 주인은 바로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특성이나 요구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이란 지극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건물의 기능이나 사용자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설계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병원이나 공장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하는 경우 그 병원이나 공장의 기능이나 구조 그리고 운영상의 특성이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실제 사용해보고 거주해본 사람들과 건축주의 경험담은 그 어느 책이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이며 아무리 이론이 중요하다 해도 건축에 있어서는 경험보다 더 가치있고 실질적이며 정확한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물에 대한 진정한 평가자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설계자들은 건물의 설계를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해당 필지에 대한 현장과 주변 조사 각종 관련 법규 등 그런데 이러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유사한 관련 건물의 자료와 그런 건물 사용자들의 평가와 경험담인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병원이나 공장 건물과 같이 그 건물의 기능이나 운영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러한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직접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들의 생활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참고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주택이란 규모는 작은 것이 그 조그만 공간에서 병원이나 공장 건물 이상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먹고 자고 싸는 기능 외에도 문화와 취미생활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다가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건물보다 더 사용자인 건축주의 경험이나 의견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건물에 대한 평가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건축주나 임대자 등 사용자 그리고 그 건물의 이웃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훌륭한 설계자나 전문가들의 동선이 어떻고 설계 개념이 어떻다고 말하는 한낱 이론적인 평가 보다도 직접 그 건물을 사용하고 삶을 영유해 가면서 느끼고 즐기는 사람들인 그 건물의 건축주나 사용자 또는 이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건물에 대한 진정한 평가자라는 것이죠 다음 네번째로는 세분화, 전문성 그리고 경험의 중요성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설계자나 시공자 등그 누구도 그 많은 종류의 건물을 모두 다 경험해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은데,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학교, 병원, 공장, 체육관, 수영장 등그 종류는 수도 없고, 또 주거용 건물 중에서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은 그 구조나 기능, 특성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 전문가라고 그 모든 건물의 사용자와 관리자가 되어 볼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는 커녕 그런 건물의 설계나 시공을 모두 경험해 보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와 전문성이 필요한데 마치 의사라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지 못하고 내과, 외과 등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건축도 건물마다 세분화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실적과 경험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상담자와 같이 그 많은 시행착오와 또 살아가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와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실적과 경험을 가진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수차 언급했지만 옷이나 구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그러한 옷이나 구두를 사는데도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다 돌아다니며 입어보기도 하고 신어보며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하물며 그런 물건보다도 수천, 수만배도 더큰 그야말로 전 재산을 통틀어야 하는 건축을 아니면 말고 시그 실험정신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번째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그런데 경험도 설계자나 시공자로서의 경험과 그 건물의 사용자나 관리자로서의 경험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는 수차례 제가 사는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집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느껴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건축주의 건물의 설계나 시공만 한 것으로 그쳤다면 터득하지 못했을 것을 제가 제 집을 지어붙고 살아보면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 동안 직접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되어보니 단순히 다른 사람의 건축을 설계나 시공만 했던 것보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특히 집을 처음으로 지어보는 건축주들의 걱정과 염려 등 그런 분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직접 그 건물의 사용자로서 아쉬움과 장단점들을 몸소 체험해 보면서 여러 문제들을 구구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이란 주관성이 강하고 특히 건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설계란 이와 같이 다양한 안을 구상해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지나 건물이라도 주차 방식 등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각 층의 평면도도 달라지며 또 이에 따라 건물의 외관 등이 달라지는데 즉 수많은 안을 구상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안들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과연 어떤 안이 최상안이라고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왜 그때 그런 안으로 집을 지었을까? 다른 안으로 지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살다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데, 물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각각 장단점은 있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늘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계획해 본다는 것은 나중에 살면서 아쉽더라도 후회나 회환 또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세분화와 전문성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건축, 그 가운데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집이 더 그렇다고 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설계나 건축도 그렇지만 거주 경험도 그런데 아파트에만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니지만 모든 게 불편하고 살기에 나쁜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시는 아파트에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는 살아보니까 이러한 집에서 생활이 답답하고 단조로운 아파트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으로 그래서 당신은 그런 걸 해봤어? 라는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 명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그러한 집에서 살아봤어? 또는 경험자 이상의 전문가는 없다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은 이론이 아니다. 두 번째로 경험자 이상의 전문가는 없다. 세 번째로 건물에 대한 진정한 평가자는 누구인가. 네 번째로 세분화, 전문성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집이나 설계, 건축 등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아파트와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집만을 설계와 건축을 해보고 또 이런 주택과 전원주택 등에서 살아보며 특히 나이 자랑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집이란 단순히 먹고 자고 싸는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극히 필수적인 기능만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살아가는 가족들의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이 좋은 집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생활과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더욱이 코로나 시대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종일 온 가족이 살아가야만 하는 미래에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